몸은 정말 많이 피곤하고 항상 잠이 부족한데 오히려 잠을 자라고 하면 잠이 오지 않는 상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불면증의 상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수면이 부족도가 쌓여갈수록 그리고 우리 몸의 피로도가 올라갈수록 우리 뇌에서는 수면에 대해서 요구하는 양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로도와 또 수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 정상적으로라면 사실 잠이 더잘 와야 되겠죠. 하지만 불면증의 상태 혹은 일정 이상의 긴장도를 넘어간 상태에서는 평상시에 잠이 부족하고 또 피로도는 자꾸 쌓여가는데 오히려 잠은 더못 자는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매개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계의 시스템이 굉장히 향진되어있을때 바꿔서 말하면 우리 몸이 심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이고 생리적인 상태가 긴장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의 예로 들어서 설명하자면 항상 피곤하고 잠이 부족한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피곤하고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 있지만 그 긴장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잠이 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상태가 지속될수록 일종의 악순환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잠을 못 자기 때문에 피곤한데 피로도가 올라가고 긴장도가 올라갈수록 더욱 더 잠은 못 자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졌을 때에는 반드시 그 상태를 그냥 두고 보실 것이 아니라 수면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또 체계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면 클리닉을 방문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불면증에 효과가 좋은 인지행동 치료가 어떤 것이냐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인지행동 치료란 가장 간단한 정의를 말씀드리면 어, 어떤 문제상태 혹은 질병상태에 기여하는 나의 행동과 생각들을 교정해가는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이제 불면증의 인지행동 치료란 어떤 것이냐 불면증을 발생하게 하고 또 지속시키게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어, 이를 몇 가지로 이제 범주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불면증을 유발하고 또 지속시키게 하는 그런 어떤 신체적인 상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심리적인 상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불면증, 잠을 못 자는 상태가 지속되는 그것 자체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신경 생리학적인 상태가 어, 균형을 일어서그 자체로 불면증이 다시 지속되는 이런 여러가지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불면증을 치료한다는 것은 이 모든 생긴 악순환의 고리들을 하나하나 다 교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잠을 못 자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느덧 나도 모르게 바뀌게 된 나의 수면과 관련된 습관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을 때 계속해서 잠을 청하기 위해서 누워서 괴로워하면서 불안해하면서 밤을 지새우는 것들이 반복될수록 오히려 이런 습관들은 불면증을 더 심해지게 혹은 지속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잠을 어 불면증 상태를 지속시키게 하는 잠하고 관련된 나의 모든 습관들을 하나하나 교정해 가게 됩니다. 우리 뇌가 생물학적으로 어, 신경 생리학적으로 다시 정상적이고 좋은 수면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의 행동 지침들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뇌가 지나치게 긴장 상태에 있을 때 잠을 못잘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낮출 수 있는 이완요법들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잠을 못 자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고포심을 가지는 심리적인 상태 역시도 인제행동 치료에서 교정해 나가야 될 대상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잠하고 관련된 혹은 불면증의 상태를 지속시키는 나의 모든 행동, 습관, 생각, 그리고 심리적인 상태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다시 온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교정해가는 것이 불면증 인지행동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